지치잖아요. 자네가 가진 전부랑 내가 가진 전부를 걸고 하는 거야.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.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. 가져. 까부잖아까부끼리는내 거가 없는 거야. 시곤한가. 그동안 고마운데 가네. 잠깐만요. 예? 네? 뭐뭐뭐나 집에 가고 싶어. 당신 죽어요. 인정합니다. Huh?